아, <목소리로> 음, 너이뻐그 어때, 엄마? 아, 뻐 졸려? 이 엄마 어때? 예뻐? 예뻐, 예뻐요. 예뻐, 안 예뻐? 예뻐. 너무 예뻐 확실해? 그럼 엄마 엽사 올려도 돼? 응, 엽 엽사, 엄마 예쁘니까 엽사 올려도 돼? 올려도 돼? 오케이 어? 겨드랑 <웃음> 엽사 정말 올려도 돼? 아니 너무 얼굴이 음. 6게 나오면 시청자들이 놀래잖아 엄마 시청자가 없어 <웃음> 혹시 모르잖아 아, 그래? 응.